하지만 돌아올 거라 믿어 사실은 바래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서 음악하는 스몰 두살 번 데이 라고 합니다 예 yeah. yeah. 우리 모두 건강히바게 yeah. 오래오래 삽시다 다 yeah. 언제나 이맘때 하늘 위로 번져오는 소리가 램과처 만난 장소를 다시금 떠오르게 하죠 우린 영원하잔 약속처럼 봄엔 꽃잎들이 날리고 여름엔 바다 속에 빠지고 오, 오, 오. 가을이 되면 오. 괜시리 옆구리 시렵다가도 겨울이 되면 이불 속귤이 나를 위로해줘 네. 결국엔 변해 모두 다 변해 하지만 돌아올 거라 믿어 사실 항상 내 옆에 있어주길 작은 표정 지었다가도 다시 활짝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미소내 눈에 풍덩 비춰줘 어. 결국엔 변해 모두 다 변해 하지만 돌아올 거라 믿어 사실은 발의 욕심이라면 항상 내 옆에 있어주길 작은 표정 지었다가도 다시 활짝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미소내 눈에 풍덩 비춰줘 SG 어. 지않도 되는 사기 1년365일 편한 자리 기뻐도 슬퍼도 싫어도 미워도 다음 날 해와 손잡은 아침 처럼 난 너를 비출 게 밤엔 달이 돼 줄게 야 추우면 춥게 더우면 덥게 시간의 흐름을 즐겨 볼래. 뭐가 쉬워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돼채우엔 뭐해 가득히 아름드이 나무 앞에 서서 뭐든지 물어봐 oh, 푸른 하늘의 꿈을 치러 간 구름도 웃음 지으며 우릴 불 거야 봄엔 푸른 잎이 날리고 여름엔 밤하늘의 별들과 사진도 가을이 되면 지나간 시간이 그립다가도 겨울이 되면 붕어빵에 온기가 다 녹여져 결국엔 변해 모두 다 변해 하지만 돌아올 거라 믿어 사실은 발에 욕심이라면 항상 내 옆에 있어 주길 작은 표정 쳤다가도 다시 활짝 변하는 자연스러운 미소내 눈에 풍덩 비춰줘 어 결국엔 변 다 변해 하지만 돌아올거라 믿어 사실은 발의 욕심이라면 항상 내 옆에 있어주길 작은 운 표정 지었다가도 다시 활짝 변하는 자연스러운 미소 내 눈에 풍덩 비춰줘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나 그리고 사랑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 그리고 해